안녕하세요. 코비가 피특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여행 갈 곳은 바로 여수입니다. 여수. 동백이 피는 계절이왔잖아요 동백 피는 계절에 여수에 꼭 오셔야 되기 때문에 여수 여행 같이 한번 떠나 보시죠. About <목소리> t s e w o r n t n w h 제가 소개할 이번에 여수 여행지는 아마 엄청나게 운동이 되는 코스일 겁니다 먼저 오동도 인데요 여기는 동백 꽃으로 유명하죠 제가 갔을 때가 12월 이었으니까 지금 가면 아마 거의 꽃들이 많이 폈을 것 같아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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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 동백열차는 제 생각에는 나올 때 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아마 동백꽃이 활짝 피었을 것 같아요 오동도가서 동백꽃 물씬 즐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케이블카를 타기 위해서 올라가는데요 여기서도 오동도의 모습을 한눈에 이렇게 볼수 있어서 정말 남의 이 시원한 바다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케이블카는 개인적으로는 오동도에서 돌산으로 가는게 사람이 확실히 없었거든요 그래서 오, 케이블카를 빨리 타고 싶다면 오동도에서 돌산으로 가는 방향으로 타시는 걸 저는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산으로 넘어오면 여수의 돌산대교가 보이는데요 여기는 아무래도 낮보다는 밤에 오셔서 야경을 구경하시기에 정말 좋은 것인 것 같아요 물론 낮에 와도 경치는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향일람으로 향했는데요 버스를 타고 갔는데 정차는 여기 별로 없어서 생각보다 빨리 도착했습니다 향일람도 역시 아마 허벅지 터질 만큼 계단을 올라가셔야 될거예요 <웃음> 저한테 두 가지 코스가 있는데 계단이랑 평지길이 있는데 저는 무조건 계단길로 가시는 걸 추천해요 왜냐하면 조금 올라가다 보면 이 귀여운 불상들이 보여서 힘든 것도 약간 잊을 수가 있을 만큼 굉장히 매력적인 불상이거든요 요번에이 불상 있는데 BTS RM이 와서 완전히 핫해져서 지금은 외국인분들도 엄청 많이 오신다고 해요 그래서 무조건 계단 쪽으로 올라가세요 그리고 올라가다 보면 어떻게 여기에 절을 지었나 할 정도로 너무너무 저는 신기했습니다 정말 그 옛날 분들이 어떻게 여기다가 도대체 이 절을 지은 거지? 라고 정말 신기할 만큼 저는 괜찮은 곳이었어요 그리고 쫙 보이는 남해가 저는 정말 좋았고요 그래서 시간이 좀 여유롭게 가시는 분들은 이향이함을꼭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여수 멱방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이렇게 바게트 버거라는 게 있어서 먹어보았는데요. 바게트 버거는 흔히 예상하는 맛인데 바게트 속에 들어있다. 이 점이 약간 독특하고 특이했던 점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쑥 아이스크림을 먹었는데 이건 제 스타일은 아니었는데 쑥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전 맛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여수에서 먹은 최고의 식사는 이 돌게장이었는데요 도... 여기는 비용만 지불하면 이 양념과 간장게장이 거의 무한으로 먹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 뿐만 아니라 반찬들이 너무 많아고 진짜 완전 배가 터질 정도로 먹고나왔습니다 여기는 정말 강추였어요 강추 역시 개장은 밥도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여수분들이 간다는 이 라면집을 와봤는데요 해물라면을 먹었는데 스포에 이 가게만의 뭔가를 추구한 것같더라고요 그래서 라면도 정말 푸짐하고 신나게 먹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여수의 밤바다를 즐기면서 여수여행을 마쳤는데요. 여수가 정말 생각보다 할 것도 많고 볼 것도 많아서 저는 가볼만 하더라고요. 동백꽃부터 향이람까지 그리고 여수의 맛있는 먹거리들까지 여러분 지금 이제 떠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